신축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한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가 개선되는데요. 자산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정부가 신축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한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를 개선합니다. 입주자의 하자 점검 애로사항과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방안인데요. 국토부가 국제교통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국제교통 분야 건의 과제를 개선할 계획이고 이런 계획들을 오늘 발표했던 거죠. 첫 번째가 아파트 입주할 때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전 방문 제도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서 이제 정말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 사전 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라는 미론이 발생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사업 주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최근에 건설자재 수급 불안 뭐 거자재값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또 이런 파업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 방문기한을 맞추기 어렵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국토부가 사전 방문 제도를 개선합니다 주 내용은 음,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다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 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한다는 건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겠죠 감디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사업주체가 만약 미시공 상태로 사전 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해서 반드시 내부 공사를 모두 다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천재지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건축 자재, 수급 불안 등 이제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다면 사업 주체나 시공사의 공기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사전 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어, 내부 마감 공사를 위한 추가 공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주택의 품질을 더 높이겠다는 라 겁니다. 또 기존에는 입주 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그 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제 완료한다는. 근데 사업주체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하겠다는 라 겁니다. 별도 기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보수기한을 6개월 내로 하라는 거죠. 6개월 내에. 다 보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제대로 보수했는지 검토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해서 중대하자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화 분영하는등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라는 겁니다 좀더 하자 요부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보겠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이와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이 주택법 시행령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에 담겨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 예고를 거쳐서 올해 안으로 재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니까 법을 바꾸는 게 아니죠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도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은 딱한 가지만 좀 언급할게요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종의 노후지역의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택 재개발은 좀 열악한 환경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극히 열악한 정말 정말 노후된 그런 지역들을 바꾸는 겁니다 개발로 그런 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정비구역 내의 기반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한해서 주택공급 사순위를 부여했, 부여했었는데 앞으로는 어, 주택건설 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반시설 부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1, 2순위를 주겠다 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신축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한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를 정부가 개선하겠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신축아파트 하자 문제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주 다룰 만큼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 내 집에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정말 속상할 수 밖에 없고요 보수 과정에서 힘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안 조치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